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각콜라TV 입니다. 금주 토일 월 전국이 영화권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냉해 피해가 상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앞에 보이는 화면은 홍로가 되겠습니다. 아, 금년도 개화 시기가 빨라서 제 1회 방제 살포 시기를 기준을 잡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와 같이 다 개화되어 버리면 늦죠. 홍대기 또는 풍성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다 방지하시고 늦게 하는 것보다는 다소 앞당겨 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겠습니다 복수하는 갑자기 오전 오후가 다르게 갑자기 만개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 때를 놓친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농약 방제는 사실 조금 당겨 달라 그런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기상청 자료에서 영하 1도 영하 0도라면 우리 체감온도는 영하 3도 내외가 됩니다 따라서 꽃이 느끼는 체감 온도도 역시 똑같습니다. 영하 3도 이상이 됩니다. 지역에 따라 가지고 영하 3도, 영하 4도, 영하 5도가 되기 때문에 냉해 피해가 상당히 우려되고 있다. 실례로 최근에 배나무 집단지인 충남 쪽에서 냉해 피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된 걸로 제가 소식을 접했습니다. 앞으로는 미량 원소를시비하지 않게 되면 뿌리가 원활히 작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과수농사에 있어서 특히 사과농업에 있어서 미량 원소의토양시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인공수분도 여러분들이 할수 있다면 해 주시기를 적극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결실이 상당히 우려되고 있다 여기는 아마 갈변했는데 냉해피가 아니고 아직 까저온이 없었기 때문에 정상 수익된 걸로 예측이 됩니다만 꽃의 사이즈가 상당히 작습니다 따라서 이 대과가 나올 확률이 적다 이렇게 보시고 이런 상태에서도 7,8 구일쯤 되면 은 토, 일월 되면 은 만약에 저의 된다면 은요꽃 속에 있는 암술과 수술이 또는 이 안에 배유 요 부분이 갈색으로 갈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온 피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실 보조제 또는 개화기 중에 여러분들이 인공 수분 도 반드시 해달라는 말씀을 또한 드리고 또 개화하기 전에는 제가 늘 정규방제 플러스 요소와 아연, 붕산 이런 것들도 같이 호정해 가지고 꽃대 활력을 심어줘서 또 꽃대가 좀더 길게 해서 냉해 방지에 도움이 될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비료들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늘 강조드렸던 아, 포르테 S 개화 바로 직전 풍성기 때한번더 살포하시고 또는 개화기 중에 제2차도 한번 이봄이나 반병과 섞어서 살포해달라 이런 말씀을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습니다 를 원래 냉해 피해가 상당히 많을 걸로 예측이 됩니다 한 가수원을 들러서 농가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구시 한 30분 정도 되었습니다 현재 개화기 진행 상태가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서 가수원에 들러봤습니다 여기는 1m 간격으로 심면 홍옥인데 우측에는 일부 성목도 있습니다 홍, 홍도도 있고 골도 있고 후지가 있습니다 남부지방과 강원도 북부지방하고 한번 이 개화기 진행 상태를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해 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의 어떤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홍옥은 풍성계기 때문에 개화 총량은 100% 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후지 개통 만숙계, 조숙계, 후지, 양광, 또 아리수 이런 품종도 전체 개화량이 많은데 다만 후지에 1번 정화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1번 꽃이 중심화가 없는 경우도 있고 홍로 같은 경우는 정화 한줄 알고 남겨뒀는데 먹통이 되고 그 바로 뒷부분이 정부 우세를 획득해서 꽃이 상당히 굵게 부풀어 오른 현상을 여러분들이 볼수 있겠습니다. 3일째 현재 가랑가랑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만 생육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꽃도 계속 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라나 골드입니다. 원주관에다가 접을 붙여가지고 한 8년 정도 되는 시라나 골드 모습이 되겠습니다. 3월 하순경에 과거에 요과에다가 골드로 경신했는 접목경신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주도적인 상태됐을 때 작년 저작년에 컷한 자리 되겠습니다. 이게 접하고 난 다음에 바로 작은 것이 아니고 대략 한 60범위에서 50, 60범위에서 컷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곱게 자라고 여기또 혹시 병반이 와도 어, 추가 감염 되지 않도록 하고 수술 다 도토돼 버립니다 나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잎이 나오고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없다보니까 나무가 자연적으로 도토되고 있는 <웃음> 모습이다 공론에 그죠? 똑같아요 18년 18년생이고 어 상당히 그 전정 잘 됐네 4 곱하기 2였습니까? 원래 4 곱하기 2였는 중간에 하나 섞어버렸네 그죠? 원래 섞어버렸네 그러다 보니까 아, 금년도는 착색이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주 허드졌습니다 여기는 조숙계 공론가요 개형이라고 많이 닿도나보가한 4년생 되는 것 같은데, 4, 5년생. 네. 많이 다아도 이런, 저기, 저, 1 5매2년로다 나오는데. 음. 거. 제가 봐서 금년도 이 개화량은 적은 양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다만, 꽃의 사이즈, 꽃을 물꽃도 작고, 꽃을 물고 있는 이, 이, 파리의 면적도 상당히 작아 보입니다. 이대화량이 어, 5kg, 기준 13과 1의 이 1의 총량이 적게 생산될 걸로 예측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올해 날씨가 따셔갖고 너무 잎찍 꽃이 피기 시작하니까 잎이 예. 작아진 거예요. 그런 부분 있고 저장 양분의 네. 부족 문제 예, 네. 그런 부분도 있다 이각이 듭니다. 제일 문제는 오늘하고 내일하고 네. 내일모레 네. 그 그래 이제 토일월 네. 전국적으로 영하권이 든다. 이래 알고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생육 진행 사항이 일부 이 조수께 홍로 홍도는 일부. 개화가 진행된 부분도 있고 네. 후지도 일부 개화가 됐습니다. 네. 남부지방도 개화되는 데 있을 것이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어, 전엽기를 지나가지고 홍력기 또는 풍성기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래서 그생육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토일월 영하권에 접어들면은 우리 체감온도나 꽃이 느끼는 체감온도나 그 동일하다 봤을 때 영하 3도 또는 산간지역에는 영하 5도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냉해 피해가 상당히 우려됩니다. 네. 그냉해 피해 방지를 위해서 뭐 특별히 개인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저는 요소 1kg하고 인산가리 500g 그리고 항산 종이컵 2컵 붕소 250g, 그 연매시면 붕소 250g 넣고 살포했는데 하마다 이 지역이 하마다 상습냉해 지역인데 예 여태까지 그거 내가 그렇게 그냥 하고서 냉를안 봤는데 음.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3 4년 전에 영하 한 칠도 까지였을 때도 내가 거의 안 봤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개화전 소독할 때 요소, 붕산, 황산화염. 황산화염. 예. 응. 그 역할들이 참 중요한데 미랑원소인데 그 개화전 소독 때 정규 방계 다 마시고 만약에 냉해 피해를 입은 것이 확인됐다. 네. 그럼 즉시 살포를 한번더 동행 방법을 갖다 하십니까? 화상 변실 때. 예. 화상 하실 때.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더 치면은 음. 확실히게 저기서 내 예방도 되고 이 회복도 빠르다. 부터꽃 꽃 자체가 다음에 2번 3번과가 꽃다가 다 길어지면서 1번과가 망가져서 2번 3번과가 충분히 다시 몇이됩니다 결과적으로 1번과가 망가졌더라도 네. 2번과의 꽃 총이 상당히 길어진다. 네. 정화가 죽고 약화 죽었을 때 이걸 따내면 그렇죠. 제가 저번에 설명을한번 네. 했는데 이걸 따이주면은 이 꽃다가 길어, 길어지면서 에콰한거는 이제 거의 꼭지는 삽이가 끼고 2차 성장하는 데는 세분이만 되는 사과가 2차 성장해서 꽃눈이 된 사과인데 꼭지는 삽이도 거의 안 끼면서 정상과 여를 따라 안니다 여기를. 여기를 잘라 주는데 지금 내가 가위가 없... 정하고 네. 요 뒷부분에 있는 걸다 탔어요. 아, 네. 여기 있던 걸 한번 사전 제거하시다가 네. 아이고 빨리 하셨네요. 네. 이걸 제거했다고 네. 말씀인데, 여기서는 따져도... 가을에 취급 작업도 훨씬 네. 더 유리하고, 네. 여기 양분이 순위 나면서 네. 양분을 많이 받아먹고, 네. 싶은 네. 양분을 네. 많이 수... 흡입하는데, 네. 저생 양분을 이걸 네. 제거했기 때문에. 이게 세포수를 우리가 네. 더 늘릴 수가 있다. 네. 세포수가 많아야 네. 비대 효과가 더 있다, 이렇게 볼수 있기 때문에 이 강조를 오,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정원 안 나온 게 있고, 멍텅구리도 네. 됐고, 또 후지 같은 네. 경우는 네. 1, 2, 3, 4, 5번 네. 중에 1번 꽃 중심과가 네. 전혀 발생되지 않고 있는 네. 에, 그런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 이꽃 사이즈 작기 때문에 네. 금년도 5kg 13과 이내의 생산량은 엄청나게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양무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 꽃눈 불화기는 보통 6월 상중순이 되지 않습니까? 내연도를 위해서 그러니까 5월달에 도장기제거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전년도 뿌리 저장양무 가정 금년도 신초가 전개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그때 도장지 될 만한 어깨 위에 가지나 또는 등 위에 증급성 소지 있는 순 그거를 면장갑으로 다 밀어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은 내연도 꽃눈도 좋아지고 금년도 열매 비례도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 뿌리의 부담을 더 가중시키지 않고 뿌리가 더 편하게 할 수가 있다 뿌리를 예, 그런기 때문에 뭐든 조기조기에 제하한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조수께 홍도입니까? 요 홍두림이라고 아 홍두림 홍두림하고 M9 대목이에요 M9 M9 작은 대목 M26 작은 대목 요새는 작은 대목을 많이 권장하는데 물론 뭐 일본의 JM 대목 또는 M27 어 작은 대목도 있습니다만 예. 본인의 토양의 특성과 예. 본인의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예. 뭐 춥다든지 예. 모래가 많다든지 그 내바 특성에 맞게끔 예. 대목을 선택해 가지고 심는 예. 것이 가장 바람직해요 뭐 특징 대목이 무조건 좋다 예. 그런 것이 아니고 맞습니다 저는 지금 이게 동에 몇개 두고 왔고 모래도 몇개 심었는데 예. 여기는 여기 가창이 있고 꼭 거물이 막혀 상습량의 지역에서 음. M9는 여기, 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저하고도 전쟁도 뭐 같이 몇번 해보시고 했는데, 그 해마다 뭐 나무가 좋아집니까? 열매가 좋아집니까? 어떻습니까? 좋아, 항상 좋아지죠. 과도 좋아지고, 열매도 좋아지고. 좋아지고, 색깔도 네. 잘 나고. 여기 해발이 100이 안 되죠. 83m. 83m. 네. 83m일수록, 네. 어, 물론 이기저온지되고 냉해 피해 네. 우려가 있고, 네. 해발 이 낮을수록 네. 도장기 제거 작업을 네. 일찍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해발도 꽂혀서 공간이 막혀고 예. 냉기가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공간다막아갖고 인상가리 요소 그 살펴고서 한, 8, 한 10년 정도 샀는데 뇌피 어떤 본 적이 없어요. 어쨌든 냉해를보기 보는데 딴집보다 냉해를 봐도 확실히 적게, 적게 보고, 예, 보고. 아이거도이 18년생 네. 일반 아니, 후직을 됐는데 네. 똑같은 나무. 자 제가 보니까 이 가지가 이 겹치지 않고 보면은 동서나무를 가지 표시네요이 네. 쪽으로 쭉 뻗고 이래 보면 겹친 데가 없습니다. 이 나무는 금년도 생산량을 한 얼마 정도 예측합니까? 이 정도 나무면주지가둘 네. 넷, 여섯, 여덟 개인데. 한 예. 여덟 자가서열쌍자한열쌍자 내외 정도. 아, 아까 저쪽큰게 작년에 14상자 따도 작년에 8상자밖에 못 따든. 많이 딸때 14상자 따셨다. 아무리 전쟁을 해도 막을 음.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한씩 섞어놨습니다. 예. 어야 하니까 삭달라고, 음. 이제 당업하기 어. 편하고, 흠덜 예. 들어가고, 예. 확실히 좋더라고요. 확실히 이꽃 사이즈가 어, 음. 제가 여러 수, 음. 수십 주 반에 보지만 은 어, 평년에 비해서 전체적인 이꽃 사이즈의 용적이 작다. 화상병 방제약, 네. 예, 우리가 그 옥솔린산 계통, 사이클린 계통 네. 그런 계통이 있는데 그런 약제도 같이 병행해도 네. 약해 문제 없지 않습니까? 네. 실제 해보니까 아. 그래,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네. 그것 다만 구리 시유가 함유된 것이 약해 유발이 많기 때문에 네. 네. 낙화 후에 연민 시비용이든 농약이든 구리가 함유된 약은 절대 살포를 금지합니다 과피의 동독 발생이 너무 현재만 발생되기 때문에 수위를 조망한다 이런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네. 큰 무리가 없는데 다만 이 마이신계통 사실 복숭아나 이런 세균성 구멍병약이거든요. 다만 이 신초에 이렇게 두번세번 번, 또는 고온기 치면은 네, 네. 잎이 황화 현성이 옵니다. 네. 전 성육기관은 사실 큰어 무리가 없더라고 제가 관찰해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사과는 이건 이제 분명 새 무리 마냥 그런 사과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2차신장 했는 거예요. 기2차 성장 했는데 나는 꽃은 이런 예. 모습 을 나타냅니다. 단도 떨어지고 예. 색깔도 미흡하다고 예. 질소 함량이 높기 때문에 도장지 예. 제거 작업을 조기에 실시함으로 해서 세순이 예. 나올 때 빨리 밀어내버려야 됩니다. 예. 그래야 어, 내가 딴른 집보다 좀더 굵게 성장되고 또 그것이 또 상자 수 증대와 직결되기 때문에 내년에 또해거리 예방 해거도 예방이 되고 예. 이기도 아, 팔도 잘 자랐네요. 아주 오래간만에 들려 보니까. 팔을요. 네. 비가 지금 간간이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만 궁금해서 현장에 한번 들러봤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과콜라 TV였습니다. 이거 딱저 이거 뭐 따는데 이거 따는 에는세요 그러니까 예예. 이거 약간 물칠까 맛있다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목소리도>